죽어라 그냥 진짜. 아 진짜 죽어라 킹 상대하기? 킹 아, 상대하기. 나쁘지 않은데, 나빠. 나쁘지 않은데 나빠요. 퀸장 개발하지 않냐고요? 안 그래요. 좀 구빙하는 퀸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알면서. 와, 뭐야 비스킷까지 들고 왔어요? 퀸의라인전은뼈강패와가다치에서 오는 건데. 아 드셨네요. <웃음> 아, 먹을면 아, 의미 없는데. 먹을면 이제 의미 없는데 진짜. 제일 빨리 쓸 생각해야겠다. 라인 하드푸이안해준다게이야 근데 이판 퀸이 하기가 힘든 판이거든 퀸이 이거 키아나 탈리아라서 저거 조합이 아무것도 못해요 눈치 보는 척 하면서 요렇게 들어가면 눈치 보는 척 하면서 들어가면 깔끔하게 킬낼수 있습니다 야 베인 룰루 라인전을 이겨버리네 근데 아직 풀 안빠져서 자화도 안빠졌고 아직 한턴 봐야돼 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사실 그거 들면 이겨요, 뼈방패 뼈방패 들면 퀸이 이겨요 클레드가 못 이겨요 들어갈락 말락 아일락 몰락 나온 때부터는 진짜 빡대고 어리판도 버스야, 아, 이거 캐리야 이판은 부정 캐리야 왜, 와이, 우리 팀서폿이 캐리하기 때문에 저는 캐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어입니다 나도 내가 진짜 극혐이야 나도 이런 드립 누구한테 배웠나 싶어 진짜 아나 진짜 나도 내가 좀나좀 극혐이야 나좀 내가 내가 봐도 아씨 실망성이라 다행인가 봐 <웃음> <웃음> <웃음> 반면 인정 아왜 이제 왔냐고 강릉당했는데 아 진짜 전판에 왔으면 내가 진짜 오지게 좋아했을 수 있는데 진짜로 근제지아양네멤타잡으십시오 근데 내가 이 듀오를 한번 치인적 있거든 저번에 그 저번 시즌에 데프트 캐리아 이 듀오를 한번 치인적 있는데 레전드예요 저거 저, 저 듀오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와. 바텀이 절대 못 이겨. 그냥 절대 못 이겨요 진짜. 바, 뭐 어떤 조합을 줘도 못 이겨. 어? 그냥 5대5 게임인데 분명히 6대5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약간. 저기 아래는 세 명이 사는 것 같아. 우리 들어가서 세 명이 나온다는 말 있잖아. 그 말이 진짜 딱 어울리는 형님들이야. 너무 잘해. 그만큼이나 잘해 진짜. 진짜 진짜 그 뭐냐, 바이퍼 리엔즈급 아니면 못 잡아요 저거. 그 저번 시즌 나저 저 듀오 이기는 듀오 본 적이 없어요. 무적함대 무적함대. 봐봐요 이거. 기아나 한참 뒤였단 말이야. 어? 저 듀오가 진다. 그러면 무조건 정글이에요 문제는. 상대도 저 듀오한테 맞아볼 날이고 하면 좋겠는데어 먹으면 안내나 진짜 고민했다 아 감사합니다 저거개 못생겼다고 하시네요 JINI 1 8 7 6언님아 쥐니 근데 퀸이 이게 뼈방패 들고 오면은 클레드가 들어갈 각이 없어서 어 클레드가 저요 뼈방패 과다치유 체력체력복 이 3단 세트로 조합하면 돼 3일체로 이런거 알려주면 다음에 들고 오던데 그래도 제가 이겨요 사실 전는 저마다 들고 갈거기 때문에 안녕 반가워요 안녕 아! 앙! 아, 광이지롱! 좋았어. 자비를 베풀었다. 어, 아군만 되네? 자기는 안 차네요. <웃음> 대프트 형님, 대프트 형님. 오, <웃음> 발끝까지 오, 제가 보자 하겠습니다. 잠수다, 이건. 이건 1 0로 잠수야. 아. 좋다! <목소리가> 다